넘어지면 어때 도 괜찮다. 괜찮다. 못생기면 어떠냐 상대가 나는데찮다네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 아, 내가, 내가 마트 좀 가져갈게 나얘데 얘 파가지고 파어어그 다른 데, 다른 파가지고 어, 와. 그 방금에 저한테 라 했어요 아니, 소리 없 나아가라 당해야겠다 소리 없나가 <웃음> 그림자로 아니, 이거 왜, 야. 음. 어떻게 보면 우하하하, 나 나주 하하. 빛으로 감사게요 사랑해 되게로 네. 주세요. 예. 저기사랑금왜왜 아니 근데 왜 저한테 화를 걸어? 그질문하 어? 질문하냐? 어? 왜 저한테 화를 걸어? 너 망내니까. 나 아빠! t 음. 어, 소리 왜 이렇게 커 l 어. 아, 어, 소리 왜 이렇게 커내키참 크다 인정하지? 음, 나나키다 맞아? c 자마 소자 이 no, 음. 괜찮 n 아무튼금근본없는 어, 어, 애들이 스킨이 나끼고미드야 어, 뭔가 <웃음> 하하하하아 근데 맞아줘 오늘. 싫 아, 다러면 넘어가지. 가지 맞지? 팁팁팁팁 팁. 뭔자 봐도 봐아 말만 괜찮아. 해. 어? 괜찮아? 괜찮다고? 와, 진짜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인간이네 그냥 어차피 내가 이길건데 보여줄게 나의 무서움을 너의 무력함을 알려주마아 뭐해 라인 먼저 오면 어딨어 아 너가 빨리 가던거 들은 어이 강명구 와라인에키 쓰는거 봐 역겹다 역겨 도만주는거다응 응. 아니야 명구야 스케좀 맞춰라 명구야 안 놓. 아서병은 진짜 마무리 못하다아 미녀 필망 아아아아나 못해졌어 나 이게 어떻게 나 이러면 자신감 없어 너 때문에 난 못해 못하는 사람 난난 난 너랑 안해 이제 아니, 것 마트 찾아갈래? 어? 마트 어 마트 효성아 <웃음> <웃음> 빨리 어나 yeah, yeah, yeah. 지금 자신감 찾아야 돼 마트 찾아어효 <웃음> <나> 빨리 와라 <웃음> 나 지금